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선화증권론 제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강도 지난 시간 이어서 제5장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뒷면 약관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뒷면 약관은 총 21개의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 다섯번째 소송 손해배상청구 재판관할권 약관과 운송인의 책임기관 약관, 또 테리프 8번 하수국계약 및 추가지시 약관, 즉 히말라야 약관, 이 네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손해배상청구 재판관할권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관 문헌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어, 제3조, 소송 및 소원의 배상 청구. 어, 관로 A, 이선하증권에 근거하여 발생한 분쟁은 화주의 선택에 의해 다음의 법원 및 어, 법률에 따라서 해결한다. 어, 관로 1.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대한민국 서울인, 다만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를 포함하면 미국 해상물건 운송법에 의거한 소송은 제외한다. 또는 2.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지 또는 양육감 관롯이 화주와 운송인이 사전에타 법원 및 적용 법률의 선택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화주는 타 법원에 재수할 수 없다. 운송인은 화주 또는 운송물이 발견된 곳이면 어디에서든 화주를 재수할 수 있다. 관로이 운송인에게 법원의 소환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운송인에게 재수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관로 D.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양육항의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사무소에 제기할 수 있다. 화주가 이를 규칙 및 입법의 적용을, 이들 규칙의 입법, 규칙 및 입법의 적용을 반대하지 않고, 멸실 훼손이 내륙 운송인의 정료 중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헤이거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 물건 운송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관로 2. 소송의 근거가 계약 위반,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이 허용한 일체의 보호, 면책반 책임 제한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기 위해 이선화증권의 명시 또는 묵시된 일체의 조항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자, 이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을 통하여 이행하려고 하는 운송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분쟁에 대한 법정지와 재판관할권을 규정한 약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화증권에는 명문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인이 소속된 국가를 법정지로 해석하여 그 국가의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관할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국적과 운송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 즉선화증권의 발행국이라든지 운송이 개시되는 국가, 운송물의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법률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설,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두번째,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번째, 전속적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재판관할 권과 법정지 선택 기준과 관련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에서 운송인이 나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법정지로 하여 전속적 관할권을 약정하는 것은 운송인의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인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해당 설라증권의 발행인 송하인 수하인 등 이해관계인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만한 것으로 법정지와 재판관할권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든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법정지및 재판관할과 관련된 약관에서는 첫째 운송인의 본점 소재지 두 번째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 세번째, 운송물의 선적지 또는 수령지, 네번째, 운송물의 양육지 또는 인도지 등과 같이 민사소송법과 연결점이 있는 지역을 재판관할지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운송인의 책임기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 문헌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제4조 운송인 책임기간 관로 A 운송인이 운송물을 현실적 또는 추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운송인은 적용 가능한 헤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 운송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면책 및 책임 제한 등의 이익도 누린다. 걸로 비 만약 법률이 복합운송계약의 내륙 부분까지 헤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 운송법의 연장을 금하면 내륙운송인의 점유기간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내륙운송인이 테리프에 의어 책임지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관로 시 본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내륙운송 구간에 적용할 법체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화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억지, 운송물 고유의 하자, 화주의 부당행위 또는 과실, 종류 또는 규모를 불문한 노동자의 파업 또는 작업 중지, 운송물 또는 포장물의 포장 불기, 화인 또는 번의 불충분 또는 불안전, 또는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로도 회피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 사고 또는 그 결과로 이러한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운송인 및 내리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테리프에서 면책으로 약정된 그밖의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관로 D 포카보 운송시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멸실, 훼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화주 또는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상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선박에서 멸실,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로 E 수령지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 또는 인도지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운송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않는다 관로 F 외형손해에 대한 동지 없이 화주가 인도받은 보장의 내용물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화주는 먼저 수령지에서 운송인에게 포장물의 내용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관로 G. 운송인은 그 원인이 어떠하든 사안동물의 발생했거나 또는 결과적인 멸실 훼손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관로 H. 갑판적 운송물 및이 선화증권의 갑판적 하기로 기재된 운송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갑판적부 또는 갑판적 운송에 고유한 또는 부수적 위험으로 발생한 일체의 멸실 훼손 위험은 화주가 단독 부담하고 운송인에게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어,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각국해상법 규정의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감옥능력주의의 무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물 손해가 해기과실, 화재 등의 법적 면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의 항병권을 기타 선박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자의 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의 항병권은 운송계약사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원형이 가능하며 운송인의 사용인 기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원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송인의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 각국의 해상법, 국제협약 등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운송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약사항도 슬라증권 뒷면 약권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화증권 뒷면에 깨알처럼 인쇄되어 있는 약관은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지만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확장하거나 분명히 하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상의 운송인 면책사유나책임한약관이각국해상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에 위반한 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 책임약관의 내용은 운송인이 책임 기간, 운송인 면책 사유, 사안 동물 운송과 가판적 운송에 대한 위험의 배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송인과 화주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인의 책임 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계약의 주요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그가 인수한 운송 구간을 분명히 하여 그 구간 외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발행에 있어서도 운송인이 책임기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뒷면 약관의 이와 관련된 해상법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약관을 어, 삽입, 즉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여 운송한 후수화인에게 이를 인도하기까지, 에, 이러한 기간까지가 그의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운송물의 수령 전과 운송물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손해구간이 밝혀진 경우,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화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약관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멸실 훼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어, 봐줬던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상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선박에서 멸실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법상의 운송인 면책 사유를 여유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리프상의 면책사유도 일체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테리프상의 면책사유와 해상법 등 법률로 허용하는 면책사회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그 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포장 운송물 소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송화인 측에 부담시킨다는 점 또 산동물의 소원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라든지 갑판적에 합의한 갑판적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테리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테리프, 운송인, 해상운송인 또는 내륙운송인이 운송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하는 공적 테리프를 공시한 경우 그 테리프의 조항 및 통일내륙운송증권과 같은 테리프 내의 참조서류에 의해 이 선화증권 조항이 어느정도 변경될 수 있다. 테리프와 이 선화증권이 충돌할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이 선화증권의 조항이 우선한다. 어, 이, 이 조항에 테리프 조항에 대한 해석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리프 조항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국제무역에서 교역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표 또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나, 가격이나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보통 테리프라고 하는데요. 우리 해운, 특히 선화증권에서의 테리프는 운송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보수로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운임율표를 우리가 테리프라고 합니다. 그럼 해운업계에서 사용하는 테리프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들여다보면요. 운송인 또는 해운 동맹이 적용하는 특정 구간별 물건 운송에 대한 운임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입 운송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은 테리프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동 테리프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미국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84년 해운법 제 4만 501조 B 이상에서 어, 테리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첫째 운송물이 운송될 장소, 두번째 사용중인 운송물 분류 리스트, 세번째 운송인 또는 동맹에 의한 해상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범위, 네번째 운송인 또는 동맹을 관리하에 운영되는 각 터미널 또는 그 밖의 요금, 어, 특권 또는 시설과 어떤 식으로든 요금 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총액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결정하는 규칙. 아, 다섯번째, 선화증권 개품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의 샘플 사본. 여섯번째, 송하인의 이름을 생략한 로얄티 계약서 사본. 아, 대부분의 운송인 또는 해운동명의 테리프에는 1984년 해운법에서 규정한 테리프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작성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공표하고 있습니다. 첫째, 테리프의 적용범위,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운행 적용 방법. 세 번째, 특수 운송물에 대한 사항. 네 번째, 유효일과 종료일. 다섯 번째, 운송인에 의한 화주의 운전 서비스에 대한 어, 사항. 여섯 번째, 어, 목적지 변경에 대한 사항. 일곱번째, 선하증권의 일자에 대한 사항 여덟번째, 선하증권이 선적지 운송인에게 제시되는 경우에 대한 사항 아홉번째, 최소 요금에 대한 사항 열번째, 할증료 및 요금에 대한 사항 열한번째, 고가 운송물과 종가 운임에 대한 사항 열두번째, 운송인의 장비 사용에 대한 사항 주로 무료 사용 기간과 지체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세번째는 터미널 규칙에 대한 사항 열네번째, 반송 운송물의 운임 적용에 대한 사항, 열다섯번째, 운임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 열여섯번째, 환적에 대한 사항, 열일곱번째, 화주의 불만, 과다 징수된 요금의 환불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이 어,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 테리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당의 선하증권이 운송인이 테리프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고, 화주는 운송인이 적용하는 테리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계리프 규정과 선하증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선하증권의 약관이 우선한다는 점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하수급 계약 및주가 지시 약관 즉 히말라야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문언을 알아보면 제6조에서 하도급 계약 및주가 지시 라란 제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로 A, 운송인은 운송물의 취급, 보관 또는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운송물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운송인이 인수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이 모든 사용인 대리인 및 하수급인 관로하고 선박을 소유 또는 용선에 개입하는 모든 이해관계인 하위업자창고업자및 기타 독립계약자를 포함 및 관로답고 및 각각의 대리인은 운송인의 이익을 위해 약정된 이선아증권의 모든 조항의 이익을 마치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명시한 조항인 것처럼 원용할수있다 그리고 운송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시말라의 약관을 적용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이들 사용인, 대리인 및 하수급인을 대리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관로비 운송인이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별도의 내륙운송을 준비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며 화주의 권리및 책임은 내륙운송에 적용될 법률 또는 계약의 규제를 받는다. 자, 이 히말라야 약관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약관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그가 인수한 운송계약을 이행을 위하여 운송인 자신이 운송물의 수령에서 인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자 등과 하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의 일부를 그들이 수행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인이 운송의 전 기간에 걸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송인과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운송의 일부를 실행한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자 등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 또는 운송인이 직접 고용한 사용자 등이 작업 도중 멸실, 훼손 또는 면책 등의 운송물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면책 또는 책임자의 항변권을 이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히말라야 약관을 보통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히말라야 약관이라는 것은 운송인 이외에 운송 업무 이행을 보조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들도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의 항변과 면책사유 책임제한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합니다 원래 영국 커먼노에서는 어떤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는 그계약의 직접 당사자에 의하여서만 또그계약의 직접 당사자의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 계약관계의 원칙, 닥터링 오브 프리비티 오브 컨트롤 트가 적용이 됩니다. 운송인이 아닌 그 이행 보조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운송 계약 상의 항변과 책임자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경합 이론을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송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항만 하역사업자나 선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미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송인에 대하여는 책임자한이나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이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물건 운송법상의 면책이나책임자한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해상운송법이 주관은 책임 원칙이나 책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약관이 그렇다는 거죠 영국과 영연방할 각국및 미국 법원에서는 해상물건 운송법 및 선화증권의 약관에 의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각종의 항변권과 책임 제한권을 운송물의 선적, 양육, 환적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하역사업자와 기타의 독립계약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계약 히말라야 약관을 삽입하는 것이고요 법률상으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2, 제2항 규정과 같은 조항들입니다. 이것이 히말라야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해상법 또는 약관에 의한 운송인 자신의 면책 또는 책임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종래 각국의 판례는 대체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에들러데 딕슨 사건의 결과 히말라야 약관을 선화정권에 설정하게 되는데요어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영국 해법회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두어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도 협약의 이익이 미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안을 CMI 즉 국제해법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1959년 레카 CMI 제24차 총회의 시에 따라서 설아증권 조항 소위원회가 CMI에 제출한 보고서에 적극적 권고 7개 항목 중 운송인 등의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어, 이 문제는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책임자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인데 동시에 선장, 대이인 선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함이있었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 점에 대하여 오랜 논의 끝에 제12차 회사법 외교회의에서 심의되어 정식으로 기정의전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즉 제3조에서 협약 제4조와 제5조 사이에 어, 다음과 같이 4조의 2를 삽입하기로 했는데요 1.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항변사유와 책임의 한도는 그 소송이 계약에 의거한 것인가 또는 불법행위에 의거한 것인가를 묻지 않냐고 운송계약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한다. 즉 이것은 어, 결과적으로 어, 법적 경합 이론을 중평화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소송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러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독립계약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그 직접적인 사용이나 인 대리인이겠죠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이 협약 아래에서 운용할수 있는 항변사유 및 책임 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아, 운송인 및 이러한 사용인과 대리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계는 이 e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네 번째, 그러나 손해가 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서 또는 무모하게 또한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입증된 때에는 운송인의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본안의 규정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어, 하는 조항들을 삽입했는데 이것이 헤이그 비스비위칙 제4조의 2항 4조의 2입니다. 어, 헤이그 비스비위칙 제4조의 2 제1항은 협약상의 운송인의 책임이 본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이른바 청구권 경합서의 입장에 서게 되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 제한 등을 미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배상청구의 소송이 계약을 청구 원인으로 한 것이든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한 것이든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제한에 따라서만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 헤이그 비스비리측제4조2제1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제2항 내지 제4항은 이와 같은 소송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일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제1항의 취지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1항의 원칙이 운송인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화주가운송인의이행보호자 혹사용인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협약이 정하는 운송인이 책임제한 등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운송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항변사유 및 책임자한의 이익을 원칙으로 그 이행보조자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핵심이 되는 문제는 독립계약자를 그 이행보조자나 사용인의, 어,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하여 소위원회 의회의, 소위원회 회의 단계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소위원회의 원안에는 런던 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미 나온 바와 같이 명문으로 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었으나스톡홀름 총에서 회 채택된 초안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강한 반대를 받아서 이를 제외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외교회의의 사라진권 집약위원회에서도 제로인데요. 문성인의 책임과의 균형론 및 독립계약자의 책임도 결국 운송인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어, 실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협약 중의 관로 속에 있는 독립계약자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여기서도 영미 등 독립계약자 의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소위원회에서 그 제안은 부결되어 국제해법회의 스토홀름 총회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어, 독립계약자는 사용인과 어, 대립되는 그 개념으로 어, 채무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주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항만 어, 하역사업자 등의 독립계약자가 운송인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협약상의 책임자이나 면책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안되며 또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대하는 협약상의 이익의 확장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이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가 없다는 데서, 운송인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행보조자의 범위에서 독립계약자가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 비계약적 전무에 대한 적용이라고 해서, 1, 1항, 이 협약에 규정된 항변사유의책임한도액은 소송이 계약에 의거한 것이든 불법행위 기타에 의거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해상운송계약이 적용되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한다. 두 번째, 이러한 소송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 직무의 범인에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는 에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이 협약에서 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한계 및 제한을 이용할 권리였다. 세번째, 제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 및 2조의 제2항에서 정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총액은 이 세백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7조 2항은 히말라야 약관을 받아들인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4조의 제2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어, 함부르크 규칙 제 7조 2항은 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제 42조 2제 2항의 어, 어, 어, 제 4조 2제 2항의 독립계약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만 하역 사업자와 같은 도급계약자 등도 당연히 어, 협약상의 항변권과 책임지양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공부한 내용에서도 몇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퀴즈로는 운송인 재량권, 약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서네가지 정도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어, 제2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